지금은 6시 50분입니다. 아침 비행기라서 빨리 씻고 나가야 돼요. 밤새 또 눈이 왔나 보네요. 응? 왜? 챙기질 말았어야지 도가 음. 음. 시 그냥 시 8시 응. 근데 뭐... 음. 음. 지금 공항에 선물을 사러 왔습니다. 로이스가서 초콜렛 같은 거좀 살려고요. 초콜렛을 많이 먹어봐가지고 마카롱을 살려고요. 마카롱. 이거 아닌데? 이건가? 로이스 마카롱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뭐야, 많이산오하해 1 2이너스네 마이너스, 네마이너6네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 네이 한번 봐라, 좀. 카메라는 잡지 말고. 아, 힘들다. 응. 아, 응. 됐네. 지금 체크인을 다 했고, 10시에 출발합니다. 뭐좀 어, 먹어야 될것 같은데? 그렇지? 어. 보컬이도한 장인데, 먹먹 뭐? 볼래? 뭐 아니 뭐 하나만 사자. 난안 보컬. 나도 안 먹을래. 맞습니다. <목소리> 더 노트북 대용 기념해서. 지금 탑승 수속 까지다 끝내고 잠깐 아침을 먹으려고 합니다. 잃어버렸다 차도. 방금 잃어버렸다 찾은 노트북. 출 <웃음> <웃음> <웃음> <뭐가 많나, 이제. 웃음> 그래서 나한 2, 3 0분 있다가 먹었단 말이야. 맛있다. 맛있다. 3십분 있다가 먹었는데. 힘들어 지겠다 지금은 밥먹으러 아울렛 가고 있습니다 누가 간다고 그랬냐? 아빠가 점심으로 샤브샤브 바이킹구 왔습니다 한국 말로 뷔페일걸요? 란치 어른은 만원 정도 하나 봅니다. 이제 밥을 다 먹었고 돈키호테나. 마트를 갈 겁니다. 후카이도랑 다른 게 여기 나리타 근처인데 날씨가 엄청 좋아요. 어? 어? 장. 딴데간줄 알았는데 여기서 장 본다니요. 레몬이야 뭐야? 레몬. 어. 아, 지금 장을 다 보고. 중고매장에 또 왔습니다 신발은 많은데 이쁜게 하나도 없네요 오늘은 여기는 엄청 큰 마트입니다 그거? 응. 그게 맛있는 거같물섞거 먹어야 되는 거어 작은, 작은 거두개사야 돼. 그래 가격은 대충 먹을 이분만 삶으면 면이 있잖아 투명해졌을 때 꺼내면 돼 그냥 이분만 삶으면 돼 알겠다 종류가 많이 없는데? 멘타이 츄오. 아. 버터 쇼 버터 간장. 네, 아먹을 네, 아침에 먹 그러니까 아침에 먹지. 싶 아침에 먹지. 네, 아침에 먹지. 아침에 먹 먹지. 네, 다에바아침는에 이제 더 이상 살게 없다. 응? 다산듯 담다 보니까 너무 많이 담은 것 같아요. 얼마나 올랐는지 모르겠는데 차 어디 있어? 야니 안누르고 있었네 어? 니 안누르고 있었네 안누르고 있었나? 어내 짝꿍 DJ 먹기 싫어? 아니 좋은데 그데도 끓이면서 볶으면 되네 내가 안아지 근데 둘이 오면 은 비행값이 2만 원이니까 아, 이거는 국가에도 옥수수예요 어머 내 너무 사투리했다 피라미스 맛을 먹어보겠습니다 내부터만 하면 먹는데? 응. 너무 소심해. 어때? 진짜 티라미스 맛이야? 난 그냥 그랬다. 한번 맞아. 오늘의 저녁입니다. 된장국, 양배추쌈 그리고 김치전. 작사는 제가 하고 노래는 주현 씨가 하셨지만 주현 씨가 가 됐죠. 일단 짐 싸기는 끝났습니다. 음. 다시 다시 다시. 오늘이 일본 마지막 날이고 한국 돌아가서 이사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빨리 나가야 돼요. 그럼 끝 끝.